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어,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어, 통신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인증과정이 또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인증과정을 통해서 어, 우리가 데이터를 내려받고 공유하고 어, 그리고 데이터도 쓸수 있는 어, 그런 기능들을 같이 좀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gspread라는 라이브러리고요 파이썬에서 어, gspread로 어, 스프레드 시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어, 그 url 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음, 특징으로 보면 은 제목 또는 url 또는 거기 어,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특정 아이디를 통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열 수가 있고요 어, 범위, 전체, 행, 또는 열값 등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쓰기도 가능하고요아 어, 그리고 파이썬 3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있는 명령어 말고 다른 명령어 설치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로 우리가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능에는 스프레드 시트 열기,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 스프레드 시트 공유하기, 워크 시트 선택. 어, 여기서 이제 어, 시트, 워크 시트라는 게그 뭐냐면 엑셀 파일 자체는 스프레드 시트라고 부르고요. 이 밑에 탭이 있죠, 탭. 네, 탭이 어, 워크 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어, 셀이라고 어, 불리게 되죠. 자 이게 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어, 좀 선택 가능한 것들이 다 되게 됩니다. 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어, 구글 쪽에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JSON 파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제이슨 로그인 파일을 같이 좀 만들고 그 계정을 별도로 API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저와 함께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충 일단 프로세스를 좀 대충 보면요,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API 관리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 계정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서비스 계정 키를 만들면 제이슨 형태로 이걸 다운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어 클라이언트 이메일에 해당하는 계정을 복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음 사실 이런 내용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이게 또 구글이 워낙 빨리 좀 그런 컨텐츠 개발이 된다 보니까 아직 이런 그 도큐먼트에서 아직 적용이 안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서비스. 네. 아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이메일이 어, 이거 계정 이메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거네. 자 서비스 계정 이메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이메일을 어, 복사를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 공유 버튼을 통해서 이 이메일 계정을 추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 이 API로 이 우리가 공유한 파일을 어, 제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어,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처음에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콘솔 창에서 어, 우리가 좀 진행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consoleDeveloper구글.com API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내용은 뭐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c o n s o l e d e v e l o p e s g o o g l e c o m api.s 당연히 여러분 구글 아이디는 있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사용자 인증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용자 인증 정보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이런 게 따로 없을 거고 위에 클 어, 이게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데 여기도 뭐 어, 내용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어, 이렇게 저랑 같이 좀 내용을 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눌렀고요. 네, 여기다가는 G 스프레드 테스트. 네. 어, 언더바가 안 되네요. 어, 이거 지워 버릴게요. 네, G 스프레드 테스트라는 이름을 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어,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지스프레드 어,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만들었다면, 어, 이 지스프레드 테스트로 어, 옮겨와 주시고요. 이게 좀 승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승인이 잘된것 같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지스프레드 테스트의 사용자 인증 정보로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는 api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제가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놔서 계정이 보였는데 여기는 계정이 없을 거예요 어, 사용자 인증정보 만들기.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비스 계정키로 어, 사용을 합니다. 서비스 계정키. 여기 서비스 계정에 보면은 어, 선택이 있는데요. 새 서비스 계정으로 하시고요 여기다가는 gspread 라고 하겠습니다. 역할은 프로젝트의 소유자로 어, 하겠습니다 권한이 많은 거예요 어,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너무 복잡하게 또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어,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이슨 어, 추천이죠 어, 제이슨 형태로 어, 생성을 하면 은 제이슨 형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에, 바탕화면에다가 어, 이 키를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저장을 했구요. 자, 이게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 하나 있고 이거를 에디트해서 열면은 어,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프라이베이트 키랑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는 걸볼 수가 있구요. 자, 닫기 하시면은 어, 이 API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잘 만들어졌구나 하시면 되겠구요. 어, 지금 얘의 이제 이메일을 제이 우리가 좀 봤어야 되는데 이메일을 안 보고 그냥 넘어왔어요. 자, 이쪽으로 오니까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다시 네, 여러분 저랑 같은 화면이 아닐 테니까. 다시 APIs. 여기서 사용자 인증 정보에 네, 여기도 있긴 하네요. 네. 이게 이렇게 있죠? 네, 이게 클라이언트 이메일. 예, 네, 계정이고요. 어, 서비스 계정관리로 들어가셔도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새 탭에 가셔서 어,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갑니다. 가서 어, 온라인에서 무료로 스프레드 시트 만들고 수정 클릭을 해주시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 체험하기 이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여기 이제 공유를 눌러주세요. 공유를 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이메일 사용자를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어, 메모에다가는 뭐 구글 어, 파이썬 계정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송 눌러주시면 은한 명과 공유했다고 이렇게 뜨게 돼요. 네, 그쵸? 그래서 이한 명과 공유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gspread 튜토리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어, 파일에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내용이죠. 어, 키거든요.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이거는 리무브 시켜버리고. 자, 저, 저 폴더에다가, 저이 폴더에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받은 제이슨 파일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자, G 스프레드 튜토리얼로 넘어갑니다. 넘어오면요. 네.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팁을 어, 써 놨어요. 이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 CMD에서 여러분들 CMD에서 CMD에서 어, 저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치 파일 같이 넣어 놨어요. 배치 파일. 혹시 어 이렇게 새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새로 만드시고,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어그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어서 G스프레드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워보고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어 지울 때는 콘다 어, e n v 리 e 음, m o v e g s p r e 라고 입력해 주시면 은 네. 네임이죠 네임 e n v 리 m o v e r e n v m v 리무브 리무브 마이너스 엔지 스프레드 이 아, 방금 전까지 지었는데 그새 명령을 까먹었나 음, 이게 맞는가봐요. 네, 걸려있는거 보니까 네. 아까도 똑같은 명령어 넣었었는데 아까도 동작 안하다가 어, 지금 동작을 합니다. 음,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겠어요. 예, 가끔 이런 경우가 예, 간혹 있더라구요. 어쨌든 명령어 맞습니다. 자, 명령어는 요거예요 지우고 싶은 경우에는 콘다 리무브 마이너스 엔지 스프레드 예, 제가 여기 적어둘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해주시구요. 네, Y를 클릭을 합니다. 예, 네, 다 지워주버리시고요. 네, 저는 지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 어, 스위스프레드 파이썬 3.6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액티베이터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액티베이터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써야되는 좀 최소한의 라이브러리를 몇개 써놨어요 그래서 이코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과 판다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판다스가 이런 것들이 좀 어, 하위호환이 되고 있어서 어, 얘네가 좀 의존성이 있어서 얘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애는 어, 구글 인증과 G스프레드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SL 통신을 하기 때문에 예, 파이오픈 SSL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네, 파이썬 3.6으로 G스프레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Y는 예, 별도로 y, Yes를 y 원래 눌러야 되는데 Y 엔터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잘된것 같고요. 콜 액티베이트 G스프레드 하시면은 액티베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콘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좀 라이브러리가 많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pip install upgrade oauth2client 이제 구글 인증하는 것도 설치를 부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동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Jupyter 노트북을 실행시켜 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노트북 엔터. 지금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음, 네.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안 옮겨가서 지금 실행을 해서, 자 여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s 스프레 a 드 튜토리얼이 보이고요 이 json 파일 이름은 복사를 해둡시다 들어가면요 네, 바로 json 파일 이름을 넣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파일을 여기서 이제 오스를 하는 부분 여기에요 아, 그래서 Shift 네, 엔터를 눌러주면 은 네, 오류가 없이 잘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이제 여기를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어저 이게 테스트는 어, 따로 파일이 없기 때문에 네 테스트는 따로 파일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한글로... 한글로 될런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네, 한번 한글로 해보도록 하고요자이거에 이제 아이디는 이쪽에 붙어있는거 이게 아이디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를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 대신에 넣어줍니다. url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는 제목을 통해 여는 거 하나는 아이디를 통해 여는 거 하나는 url을 통해 여는 거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세개다 동일한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거는 한글이라서 잘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 오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잘된것 같고요. 한번 WKS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WKS 네 스프레드 시트 스프레드 시트 체험하기 아이디는 이거다 이렇게 잘 찍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 열었다는 얘기고요. 어 우리가 시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트를 선택할 때는 스프레드 시트 시트 1 번을 한번 선택을 해서 출력해 볼게요. 자. 어 워크시트 0번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 순서대로 보면 0,1,2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0,1,2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름을 명시를 해 줘도 되고 또는 이렇게 시트 1번 이렇게 명시를 해 줘도 됩니다 모두 같은 내용을 불러오게 되고요 편한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는 이제 혹시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어, 리스트가 필요한 거는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면은 잘 출력이 됩니다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각각의 ID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있습니다. WK0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WK0에는 시트 1번이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은 워킹 시트입니다. 워킹시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어 기존에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 어워킹시트를 어, 하나 만들고 어, 로우 100개, 컬럼 120개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 실행을 하면은 네, 실행을 하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확 실행을 한 거고요. 스프레드 시트에 가서 보니까 워크시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딜리트 워크시트. 이번에 이 워크시트를 한번 지워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가서 보면은 잘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getting a shell value에요. getting a shell value. 어, 어, shell에 대한 밸류를 획득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shell에 대한 밸류를 획득하는 방법은 wksheet. 어, 이게 워크시트죠. 워크시트의 sheet, 0번째에 어, b1의 v a l u e 를 가져와라. 어,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를 출력을 한 겁니다. 한번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b1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네, 이건 셀의 1,2죠 네, 저거는 1,2 네, 이런식으로 내용을 또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b1이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은 네, 영수, 영수, 영수 세개다 영수에 대한 이름을 어, 출력을 합니다 시트 1번에 가면 영수가 어, b1번에 어,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에, B1 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모든 밸류를 가져와라. 로우나 컬럼으로부터, 어,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 내용은 이제, 요런 형태로 쓰면 됩니다. 로우 밸류, v 어, 컬럼 밸류,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어,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영수 수형, 국어 수학 영어, 어,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있는 거를 죄다 불러온 거죠. 첫 번째 그와 있는 첫 번째 줄을 몽땅 불러온 거고 여기도 이첫 번째 줄을 몽땅 불러온 겁니다. 자, 어, 모든 이번에는 그 컬럼이나 로우별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출력을 해보면은 영수, 수영, 국어, 수학, 영어, 과외, 과학, 사회 합계 평균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아, 물론 얘가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헤더랑 인덱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배웠죠. 예, 우리 인덱스에 데이터 넣는 방법, 그리고 컬럼에, 어, 이게 이, 이쪽 인덱스, 어, 로우와 컬럼에 각각 인덱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뭐 충분히 어, 조금만 고민하시면 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어, 수정을 할게요. 어, A의 10번에 저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쓰는 작업이죠. A의 10번. 네, 네. 실행을 하면 은 A의 10번에 실행이 잘 됐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간은 파이썬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추자, 추가하고 어떻게 인증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어, 좀 살펴봤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ifttt를 나가는데 어, 이게 또 기반이 되어야 우리가 파이썬으로까지 어, 데이터들을 많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